안녕하세요 동경환의원 김성경 원장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왔는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아이나 어른나 이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은 새학기를 맞이해서 자반증 환자분들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새학기의 시작을 앞두고 잠을 설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할수 있습니다. 아마 저는 긴장 같은 거 하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도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평소보다는 약간 더 긴장을 하기 마련입니다.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더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몸이 더 쉽게 약해질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쉬어주고 수면 시간을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 면역력 케어입니다. 초등학교에 같이 시작하는 아이들은 대규모 단체 생활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올라가는데요.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만 편향해서 먹기보다는 비타민, 무기질, 단백질 같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는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요. 아직은 날이 춥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. 한의학적으로 목덜미는 감기와 연관된 혈자리들이 많은데요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